앞선 영상에서 조동사, 다시 말하면 동사의 성격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앞에서는 일반적인 동사 위주로 봤었고 이번 영상에서는 비동사 위주로 볼게요. 오케이. 비동사에 대한 설명은 앞에서 했었지만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보통의 동사들은 이렇게 주어동사 목적으로 하지만 모양은 다 명사처럼 보이죠.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 동사 앞에 조동사, 우리가 이제 동사의 성격이라고 부르는 조동사가 붙어있는 형태였어요. 그런데 비동사에는 아무런 뜻이 없고 역할만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에서 보시면 동사의 뜻은 없고 이렇게 동사의 성격만 남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동사와의 차이는 뭐냐면 별도로 동사의 성격이 있는 게 아니라 비동사는 그냥 비동사 자체가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의문문이나 부정문을 만들 때도 비동사는 그 자체가 동사의 성격, 조동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is가 이렇게 앞으로 가서 is she happy? 이런 식으로 되고 부정문도 is 부정문도 비동사가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바로 뒤에 not을 붙여서 she is not happy 줄여서 she isn't happy 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실 이건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내용이니까요.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인칭에 따라서 모양이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건 모두 익숙해져야 되는데 자 저를 한번 소리내볼까요? I am, I was, you a r e you were 한순간 여기 you were 한순간 뭔가 어색하다면 혹은 의문문으로 하면 were you가 되겠죠. 이게 어색하다면 영어를 할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모든 게내 입에 착 달라붙어야 돼요. he is, he was. 여기까지는 괜찮아도 was 이 한순간 어색하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이 끝나더라도 여기 있는 걸한 번씩 소리를 냈을 때 뭔가 내 입에 착 달라붙지 않는 쌍이 있다 그러면 그냥 여러 번 반복해서 소리내서 모두 익숙하게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리스닝도 갑자기 확 느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꼭 해보세요. 결국 비동사와 일반 동사의 차이는 이 비동사를 그냥 동사의 성격으로 인식하면 된다. Do you bleed? 누가 꺼내줬죠? 의문문 만들 때 Is he shy? 이 비동사가 그냥 앞으로 옵니다. 이걸 왜 감각적으로 신속하게 꺼낼 줄 알아야 되냐면 앞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의문문뿐만 아니라 이렇게 도치를 할 때도 유용해서 그래요. 그래서 He is never shy 했을 때 그는 결코 shy 하지 않아, 부끄러워 하지 않아, 수줍어 하지 않아 할때 It never라는 부정어를 강조하고 싶어서 앞으로 꺼내면 부정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동사의 성격을 받쳐 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i s 가 앞으로 와서 never is he shy 라고 말해야 돼요 좀 어색한 영어 같죠 근데 맞는 영어입니다 그리고 예문을 하나 더 보면 people in this place were blaming you 라는 문장에서 never를 붙이면서 never를 강조하고 싶으면 맨 앞에 붙이고 부정적인 말이니까 were를 여기서 옮겨 와야 되죠 그래서 never were people in this place blaming you 라고 이렇게 도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 나온 김에 도치를 그냥 다 정리하고 가볼게요. 결국 도치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면 되는데, 부정어가 아닌 걸 강조하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말을 강조하는 걸로 나눠서 생각하면 돼요. 먼저 부정어가 아닌 경우를 볼게요. 이건 간단합니다. 앞으로 그냥 옮겨 오기만 하면 돼요. He said, I like you. 자, I like you를 강조하고 싶으면 I like you. He said, 이렇게 그냥 앞으로 꺼내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참고로 알아두면 좋은 게 뭐냐면 Tom said I like you 에서 I like you 를 강조하고 싶으면 I like you 하고요 Tom said가 아니라 Said Tom 이라고 말하는 걸 아시면 돼요 왜냐면 I like you 강조하고 싶어서 크게 말해야 되겠죠 그런데 뒤에 바로 나오는 Tom도 크게 말해야 돼요 왜냐면 대명사가 아닌 주어니까요 그래서 강강을 바로 말하기 어색하니까 이때 바꿔줘서 I like you Said Tom 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이 원리를 그대로 이용해서 Here he comes 괜찮습니다 근데 h e r e 를 강조하고 싶은데 바로 뒤에 나오는 주어가 일반적인 명사라면 여기서도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here the teacher comes 가 아니라 here comes the teacher 라고 말하는 거고 비슷한 예문으로 한번더 연습하면 in the room he was 라고 하는데 주어가 대명사가 아니라 그냥 명사라면 in the room was Jean 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이것만 알면 되고요. 이번엔 부정어인 경우를 볼게요. 부정어인 경우 자 부정어도요 결국 동사의 성격을 꺼내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면 돼요 문장 전체를 부정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부문을 부정하면서 강조하거나 문장 전체를 부정하는 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그 부정어를 앞으로 꺼내고 비동사를 뒤에 받쳐 주면 됩니다 그래서 never was I happy 하면서 never를 강조할 수있고요 little도 부정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안 배웠지만 have pp 에서는 have가 동사의 성격이거든요 즉 조동사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have를 little 뒤에 받쳐 줘서 little has she met her father 이렇게 되는 거고 barely도 부정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뒤에 배울 의미가 있는 동사의 성격 조동사죠 자 can이 이렇게 쓰였으면 barely can, jim Do his best. 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즉 부정어만 앞으로 오고 뒤에 동사의 성격을 받쳐주면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특정한 구문을 부정하면서 강조할 때는 이렇게 되겠죠. Any information을 부정하면서 강조하고 싶을 때는 Not을 앞으로 꺼내오면서 그 부정하는 구문을 같이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Not any information. 인데 부정어가 되니까 found에서 did라는 동사의 성격을 꺼내서 Not any information did, I find 하는 거고 Any information 명사였죠. 부사도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not for money 하고 helps에서 does를 꺼내서 Not for money does, he h e l p you. 그는 너를 돈 때문에 돕는 게 아니야 라는 문장을 만드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요. 이게 부정어가 아니라면 for money를 그냥 강조하고 싶은 말이라면 그냥 for money만 앞으로 오고 조동사를안 꺼내면 돼요. 그러니까 help는 helps가 되겠죠. 그래서 for money, he helps you. 돈 때문에 그가 너를 돕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긍정의 구문을 강조하는 거랑 부정의 구문을 강조하는 거랑 동사의 성격을 꺼내냐 꺼내지 않느냐로 구별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였어요. 마지막으로 형용사도 마찬가지로 강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래는 the criminals are not close to me 라는 문장이었는데 나랑 가까운 게 아니야 를 강조하고 싶어서 not close to me 를 앞으로 꺼내면 비동사 are 가이 뒤를 받쳐줘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응용하면 이거를 문장 부정하려고 여기에 never 같은 말만 강조하고 싶다면 이렇게 되겠죠. Never are the criminals close to me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문장 전체를 부정한 말을 강조하냐 아니면 이렇게 부분을 강조하냐까지만 구별할 줄 알면 웬만한 도치는 다 이제 이해하신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